음. 아, 연애이다 20번 테스트 이거는 젊은 사람의 심리 테스트다 젊 심리 연애운 테스트라고 하게 되게 되면 게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좋고 나는 어떤 일이 있고 이것을 쫙 테스트를 다 해놓은 거야 이? 그러면 연애운테스트라고연애운이라 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하나 아니고 이? 그러면 내가 타고난 운에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 말 때나 나는 돈 있는 사람이라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 잠깐 이야기했지만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무슨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좋은 배필이 이런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해? 내가 그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야 앉아 있어 갖고 될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재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 나는 타고난 이런 사람이 내 인제 가장 좋은 인연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찾으러 다녀야지 <웃음> 그럼 찾으러 다녀야지 어.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그러면 어디로 찾아야 갈지 중요하잖아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언제 만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찾는 것도, 내인데, 금실이 뭐, 좋은 사람이 올때 찾으러 가야지. 누구 말따나 내인데, 돈좀태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돈 뺏어갈 사람을 더 만나갖고, 홀라도 다 뺏기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질리네요. 음? 질리네요. 이랬뿐만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꾸, 우리가 이것을, 응? 연애운 테스트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이 인연이 되고, 어떤 것이 좋은 인연이고, 어떤 시기에 어떻다, 어떤 성격을 만나라, 이런 것이 다풀려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재밌나, 그지그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하겠나? 지금 가갖고 막연애운 테스트 되고 심리해갖고, 몇개 중에서 한개 누구 갖다 던지나라고이 색상을 했으니까, 아 웃기는 얘 정말로 그막 운세나 심리나 사주나 이제 황당하기를마찬가지인데다 <웃음> 우리는 정말로 그러지마 마세요. 정말로 황당한 속에서 허죽거리는 우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아까지 말도 오늘은 운세 신문에 나는 거 대기맛다 해 사고 그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말도 안 돼서 해야 된다 그 황당한 이야기 해보면 이제 큰일 난다 이. 자 연예운 테스트